네, 반갑습니다. 뉴타일랜드 암으로보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신제품 소개하려고 영상을, 전령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 자체를 소개를 시작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여러가지 내구성 테스트라던가 샘플 버전 만들고 테스트하고 부시고, 뭐, <웃음> 이제, 뭐, 선주문 하신 분한테 보내서 뭐, 문제없는지 확인해보고 등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완성도가 괜찮다고 생각될 이 정도로 나와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러스트 마스터 휠 익스텐션 킷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품인데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종류가 있고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WRC 풀푸치 패드시프터 영상 소개할 때도 중간에 제품이 나왔었는데 연장을 시켜주는 킷입니다 시뮬레이터가 없으니까 <웃음> <웃음> 테스트할 때좀 응. 영상 을 찍을 때도 좀 그렇고 이렇게 어, 트러스마스터 TSPC입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있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휠을 보통 꽂게 되면 자, 이제 뭐 트러스마스터 페라리 응, 휠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장착이 되죠. 그러면 간격이 여기가 이제 간격이 이제 뭐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이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뭐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뭔가 장치를 부착을 하기 시작하면 은이 간격이 좁아져요 뭐 제가 만드는 것 중에 이제 그 대시 스크린 ddu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앞쪽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핸들 사이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핸들 조작하면서 패들 이제 시프팅 할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풀푸시 패들 시프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간격이 잘안 나와서 어 손가락이 걸린다던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지션,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본체에 바로 핸들이 붙어 있으면 세팅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디디 휠 같은 경우에 저런 익스텐션 킷을 많이 써요. 실제 레이싱 카드를 보면은 핸들을 드라이버 앞쪽까지 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빼놓는단 말이에요. 실제 차는 그냥 샤프트를 연장만 하면 되지만은 이제 시뮬레이션, 심 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가 달린 휠 베이스에서 이제 그걸 파워를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리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디디휠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체 쪽하고 이 핸들 쪽하고 신호를 받는 방식이 어, 파나텍 DD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PN을 사용한 연결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케이블을 쓴다던가 무선 휠을 사용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 차용 스페이서를 그냥 꼽아가지고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신큐브라던가 뭐 신매직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파나텍은 제쳐놓더라도 트러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연장하는 게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연장을 뭐 그냥 휠 아답터를 써가지고 일반 실제 차용 스페이서를 사용해가지고 릴람 늘릴 수는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휠 버튼을 하나도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디딜처럼 케이블로 연결을 쓴다던가 이런 건엄청에 불편하고 그래서 이 제품이 특장점이 이제 앞뒤로 순정 커넥터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처럼 연장을 해서 앞에 휠을 꼽으면 다 이제 버튼 이런 거다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꽂게 되고 똑같이 순정처럼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커넥터가 똑같이 순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이 조이는 이 뭉치가 훨씬 더 순정보다는 강하게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피스를 이제 쓰지 않고도 조이기만 하는 걸로도 이제 핸들을 강하게 조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체에 있는 이 부분도 핸들이 바로 붙게 되면은 이손 집어넣기가 굉장히 지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이기가 힘들어서 피스를 이제 꼽아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길어지면은 얘를 또 조이는 것도 더 강하게 조일 수가 있어서 다른 부착물 없이도 어 순정 상태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조일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장점들이 이제 생긴 게 됩니다. 아,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하나는, 이제, 포지션. 포지션을 갖다가, 어, 원활하게,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휠 베이스와 휠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주게 돼서, 이제, 부착물, 이제 뭐, 스크린이라던가, 뭐, 다른, 이제, 어, 풀푸시, 패들시프트라던가 기타 뭐, 여러가지 장치들, 실제 차용 깜빡이 스위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부착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공간 확보성. 세 번째로는, 더 강하게 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국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써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뭐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좀 하드코어하게 심레이싱을 즐기다 보면은 포지션에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5mm 정도가 이제 순정 대비 105mm 정도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포지션 잡기도 어 다양하게 세팅을 할수 있게끔 되고 이제 뭐 당연히 트러스마스터 순정휠 전부 다, 다 인식되고요 제가 만들었던 유니버셜 허브도 다 인식되고요 어 다이렉트로 다 배선이 되어있기 다 때문에 네 모든 음 장, 그러니까 트러스마스터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됩니다 <목소리> 앞에 이제 이 조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빨간색 검은색 있는데 뭐 다른 색깔도 구분 제작, 제작하시면 되고요 쇼핑몰에 좀 바로 오릴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 <웃음> 제가 좀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뭐 이제 카드결제 나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받아가지고 구매 확정까지 해야 이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뭐 수수료 같은 것도 다 빠지고 이렇게 때문에 일단은 한동안은 한제품 같은 경우는 저렴한 제품들 아니면은 제가 다 현금결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나 이런 건다뗄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가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들 같은 경우는 주문하시고 뭐 2일에서 5일 내로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니까요 오래 뭐 기다려서 물건을 받는다던가 이런 일은 없는 제품이니까 참고 <웃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굉장히 좀 짧게 특별히 이제 뭐 설명할게 없는 제품이니까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앞 뒤로 연결 다 되어 있고 그냥 순정 꼽듯이 휠 꼽듯이 꽂고 앞에 휠 부착해서 쪼이고 그게 끝입니다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고 뭐딱 보면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그건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신제품 소개 간단하게 짤막하게 어, 알려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